안녕하세요. 오늘은 <웃음> 어, 옛날 이야기나 한번 할까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한잔 했습니까? 목이나 좀 죽으세요. <웃음> 옛날 이야기 해줄까요? 옛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저 옛날에 저 형님하고 듣게 만나셨어요. <웃음> 형수님하고. 네? 그 얘기가 궁금합니다. 내가 꽃이지. 예? 내가 꽃이지. 아이고, 또 끼가 있었었네. <웃음> 내가 우리 고향에 그게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고 그런 데나. 고향이 어디인데요? 저 경북 대구. 대구. 대구? 경북 달성. 달성. 음. 그 이제 절도 있고, 음. 짜짝에 물이 동네 앞에 만 내가 물이 촤초 이래고 너무 너무 좋았어요. 좋죠. 예. 집에 서 나가면 방천이 있는데 음. 아이고, 그 밑에 물이... 슬슬 슬슬 슬슬 슬슬 슬슬 재미난 얘기들 하려고... <웃음> <소리가> <웃음> 네. 그래가지고 형이 음. 이, 이 양반을 고등학교 댕길때리고 왔어. 아, 내가, 내가 그때는 잠수 탈 일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했나? 그래가지고 와, 왔는데 그 이제 우리 옆집에 빈집이 있어서 음. 그때는 막 사람들이 도시로 막 이사 가고 음. 집이 하나씩 둘씩 빈집이 생길 때라 음. 옛날에 그때도 음. 그래가지고 이제 빈집 없어 그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음. 그래 이제 빈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뭐 새로 어디가 왔는가 봐 그래 그 그래 이제 저 수양한다고 애름미 이렇게 들고 왔어 그래가지고 음. 와가지고. 그, 뭐, 총각 둘이가 있긴 해, 막. 동네 저녁고 총각이고, 막. 진능마다 막. 버글버글버글. 한 거야. 그래가, 음. 우오빠까지 음. <웃음> 그래가. 인기가 있었네요. 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네. 저녁에 1 0시까지놀다가 10시 되면 다 가대. 그래가지고, 오빠가 있거든. 제 집에 물좀 내다 줘라. <웃음> 물 좀이다 주라 이렇게 하고 물 응. 아, 오빠들이 나한테 고치다. 세미. 응. 그때는 도, 물을 이묵었거든 음. 동네 그 공동 그 공동, 샘에서. 우물에서 공동. 공동 우물이 저 밑에 있었는데. 음. 이이다그니까큰저 단지에다가 물로이래 부어 놓고 한 단지 받아 놓고 그래 묵었거든그물 음. 그래 좀이다 주라 이렇게 하고 이래 사대. 그래 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도시 물 묻는 사람이라는 했기네. 음. 전에 와 가지고. 갈지 왔지. 어, 얼굴이 봐해 가지고. 음. 방천에 나와 가지고 늦게 돼서 막 앉아 가지고 폼 잡다 기타도 알고 봐요. 얼게 치지도 못했어. 음. <웃음> <웃음> 코드 정도는 잡았지. 기타를 띠디디디디 저 살기는 막 동네 가신 아들이 춤을 질질질질 저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하도 가서 나들이 춤을 래서 에이씨, 저거 내가 한곳이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가, 다음 한개 사이,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대문이 저, 저서 들어오고, 마당이 낮고, 이 집은 높았어, 집이. 이 집에는 이래 마당이 걸어다니다고 고개만 숭 내밀면 우리 집다비 있어. 근데 우리는 기어 올로가야 돼, 다음에 음. 그래가지고, 하루는, 저, 저, 콕 무슨 내심 몰라, 그랬지. 그래. <웃음> 와. 와, 찔리나. 찔린다. <웃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담넘에 딱, 10시대가 어, 어, 다 가고 나서 제사밥을 해놔놓고 내 친구 하나 불러가. 그날 이제 어른들이 다뭐 얻으러 가고 없었어. 음. 그래가. 때는 이때다. 어. 예. 돌을, <웃음> 음. 돌을 두개딱 주고 올라가가지고, 음. 문에다가 돌을 탁 때리기. 딱 그림 그래 맞았는데. 음. 등심으로 문을 이래 열고 누구 카디만 이래 이래 쳐다보니 문 닫아보는 게. 야 음. 그래가지고 다시 또한개던지서 속으로, 속으로는 제 등신 싶었더니 <웃음> <웃음> 다시 또한개 던지니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후라시 들고 신 신고 나와가 후라시 이렇게 비추네 그래 냅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어러어서서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이구어밥 잡스러 구실래요 어이구 이예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가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거어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남자이 한참 이구 어이구 어데 가게 집이저위이 동네 이집있었어이자르이만어사자와이 오, 큼사가왔이좀어었네아이고어이좀있었구 그래, 음. 어이구 <웃음> 음. 좋은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았는데. <웃음> 그래가 까자리만큼 사가고 내 동생이 하나 있었어. 음. 그래가. 아, 동생. 제사밥 먹으러 오라고 하니까, 아, 아, 아, 아. 어? 빈손으로 에이. 오기는 그렇고 하니까. 또, 에이, 그렇고 어? 나머지 방문하면 절대 빈손으로. 그래, 옛날에. 안 된다는 그런 또 철칙이 그래, 있었어. 옛날에는 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 아, 때라. 제사밥 먹고. 음. 가, 안 가는 길에 가야 되는데. <웃음> 음. 음. 아이 추위가 저기 저기 총각을 <웃음> 오라고 했는데 그 <그거> 쉽게 불러납니까? <웃음> <웃음> 뭐안 가는 길아 음. 그래 가지고 이제 가 있어 가이키는 네. 이제 자고 가면 안 돼요 이 가는 길아 그뭐 그래. <웃음> 그래. 발치 발치 짬이라도 제 줘야지 그래, 그래 불러서막안 네. 그래. 돼요 이제 저가 가라 카면서가있키네안가안가얘름미 안 음. 그래가 음. 한참 있다가 이제 억지로 가대 음. 그래 가고 이제 그 발길이 떨어지겠어. 요 <웃음> 네. <웃음> 오늘만 날이 아니다. 아니, 동네, 동네 총각들이, <웃음> 네. 전부 내를 좋아하고, 음. 그 꼴짝에서는 저끼리 이래, 이래 이야기하는데, 내가 채워라고, 이제, 음, 네. 점을 찍어 놨는데, 음, 감히 내를 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음. 좋다고. 완전 퀸이었네. 좋다고 말 한마디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렇는데, 음. 그래. 응? 내가 오락해시긴해내 네, 그래. 좋겠노. 그래,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저... 옛날에 배추머리 노래방에 노래 해가지고 방에 있는 김치지, 김치냉장전이다. 그배그이카는기라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어 내가 할긴 해. 그러면 그 전에서 저 데이트는 뭐 어떻게 음, 했어 여행가자. 김병조가 또 그런 걸 유도하던가비네. 아, 그래가 어떻게 데이트를 했어 여행가자. 그리고 뭐 나무 보리밭으로. 저..뒤산으로 너무 뭐 밑벌로 <웃음> <웃음> 그게 요새 말로 하면 카페? <웃음> <응>. 그래, <웃음> 그래. <웃음> 했습니다. <웃음> 그래가 우리 집에 지사밥 먹으러 올래요? 그래가 꽃이 나고 가대에 그때 뭐 피자가 있습니까? 통닭이십니까? 있습니까? <웃음> 뭐 시골에서 밤에 그래 뭐헛제삿밥 먹을끼라고는 헛제삿밥 해가지고 밥먹는 그업이 없었다고 그래 그래 맞다고 웃어봐죽는 기라. 그지 머리가. 그래. 그래 꼬시가 <웃음> 그래 참말로. 한1 년이 시이이놈의 남자가요. 가기는간다 갔다 온다 하면서 가디만. 안 오는 기라. 댁으로 응. 가디 시내로 가디만. 응. 그때야 전화가 있나. 뭐 있나. 그래. 그일년 동안 아, 그럼 어떻게 진척이 됐는데요? 직원. 직원. 미일년 동안 뭐 그래, 이제 사랑했지. 그, <목소리> 그, 저기 저 이제 보리밭으로, 보리밭으로, 미벌로, 논토렁으로. 뭐, 음. <웃음> 제 <웃음> 사람이 그걸 또그말 <웃음> 해야 하나? <웃음> <뭘>. <웃음> 아니 그걸, 그, 아니 그런 재미있는 거를 그냥 휘컬러 찍니까는 그 숲속 와죠. <웃음> 아. <웃음> 그, 저, 저, 저리 있었어. 그 절에도 둘이 손 붙들고 올라가고. 이런데 동네 가신 아들이. 이제, 그것도 요, 약수터. 그 했겠네. 오, 약수터가 있었는데. 밤에 뭐, 응. 천여촌가 그, 오늘, 약수터 간다 카대 그래서 나도 응. 따라 간다 카드야. 가시나 하나가, 니어 오지 마라! 니는 오지 마라! 니말 나오나, 야야, 이 지랄에 섰더라, 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니까, 너무 수업도 모르고, 이제 가는 거지. 어, 응, 응, 응. 그래도 좀 좋아한다 응. 하는 거 알았어. 응. 그라미선도그 응. 동네, 주막집에 가시나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마가 살러 왔어. 저 엄마가 살러와서데리고 왔는데, 딸 둘,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아들 그, 적은 거 하고, 우리 막내 남동생하고, 이제, 학교, 초등학교, 학교 동기라. 그런데, 가시나 거기 또이 양반을 좋아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내 편지 보내고, 막, 막,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내 동생한테 보내, 저지 동생한테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면는 또, 내로 부리는 기라, 인연이. 음. 그래가지고, 왜, 가면 음. 가있겠니? 있잖아, 저 사람하고 헤어져라, 이렇게 하는 기라. 그래가지 왜, 가있겠니? 오늘, 대구 시내에서, 예쁜 어. 천여가 하나 왔는데, 근데, 지금도 이제 안해 잡은다. 까만 기계주름 치마 있고, 흰 브라우스 있고, 양산 씨고, 백울름이고 구두 신고 그래가지고. 아, 각본을 쳤네. 응. 와가지고, 음. 어. 저자 방천에 져서, 둘이, 한재가두 시간 동안 이야기하다가, 여자가 갔다 가면서,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성이막 속으로 날거 아이가? 어, 그래, 그래. 가시나가 있어. 가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저녁에 만나가지고 막다묻치 있어. 다묻히고. 응. 그녀 그, 그녀, 그녀이 누구냐? 그녀이 응. 편지도 하나 써가지고, 봉투로 하나 주면서, 내보고 전해주라, 해가 전해줬다. 그건 안 켜도 될 긴데, 그 카드에. 그 그러니까 편지 하나 줬다 하더니 그건 편지를 한번 보자고. 내가 자꾸 편지를 한번 보자, 그 그날, 지는 자기 형도, 뭐, 형이 잘 없어, 이제. 그래가. 천장에, 열에 열쪽 째졌는 천장 속에서, 내가 주는, 보여주는데, 보여. 이놈의 가시나, 지가 써가지고, 일곱 장이나 썼어. 파란 편지지, 노란 편지지, 빨간 편지지, 이래가지고, 일곱 음. 장이나 썼어. 완전 무지개색이네. 응. 사랑한다고. 응. 어, 응? 지가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내 하고 헤어지라고. 응. 와, 지가 잘하겠다고. 그래가서 난, 이, 뭐, 이런 맛이 나는 다아닌 싶으대. 그래가지고. 그래도 있잖아요. 저녁 먹고 나면, 내가 이제, 이렇 가거든. 가마. 시, 저 위에 한가 볼까? 가면 저 위에가 맨 같은 종시인데, 송시 집에. 그 천여총각이 또 많이 모여. 여름에. 그래가. 한가 볼까? 하면 내가 간 여름에 더운데, 이제, 그, 그, 만만 시원하고 하니까 어른들이 또 옷있어, 여름에.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게 앞에 마당에 병상 나아 놓고 앉았잖아. 또 앉았는데 음. 어른들이 이 새끼네. 나또걸따라 나가지도 못하고 앉아 있네. 저 위에 한 가볼까 하면 울렁울렁 가는 거야. <웃음> 왜 시끄러! 바구 람 찔리는 거 이제 형님이 바 바람을 많이 피우셨는가 찔린다 찔리 <웃음> 찔리는 지나가면서 하네 그래가지고 올라가 볼까 카디만 저 뒤로 열에 돌아가지고 가지나 그한테 갔어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팔심 하나 와가 순하 카미 불러 어 카미 어찌 반갑든지 막 나가가지고 자리 한 가보자 이제 이 남자 이거 자리 가지 싶다 가게 가보자 가 내려갔어 내려갈게. 이놈은 가시나, 한 놈은 지금 척금 청마리에 앉았고, 이놈은 그 앞에 아이차. 청나무에 앉았고, 청마리에 앉았고, 또한놈 있고, 신놈이나 와가 있는기라. 그, 그래, 그 때, <웃음> 앉아가 있네. 믿나, 그래, 안 믿나. 그래, 내가, 슥 지나가면서, 어, 여가 저 위에구나. <웃음> 오 바람 서위로 왔지 그래 아 바람도 모조이 나 여름이야 뭐 저기, 죠 어디 갈 때가 있나 그런데 바람쐬러야갈수 있지 아이고 문비바람